한번더 해보고 안되면 나 지금 팀 셀렉션에 갇혔거든 어떻게 나오냐 어? 응? 팀 데스매치인데 게임 모드가 야 액칫 게임 모드가 팀 데스매치인데 이러고 이거 뭐그 이스케이프 모드로 바꿔봐봐 뒤에 회색깔 발판 뭐냐? 이거 관전자 이스케이퍼를 바꿨어 이제 게임 모드 들어가보자 뭐? 뭐? 뭐? 일단 힐러 꼽을게 이거 괜찮더라 아니 배고픈 어. 칸이 뭐 어떻게 작동하는거지? <웃음> <웃음> <안> 야 그냥 3힐하면 안 된? 그럼 딜이 안나온다 야 그럼 처음부터 망할거라 아마 아니면 이포탑 1힐? 얘난 체력이 얼마냐 지금 100어100야그 탱커 하나 들어봐봐 누구 하나 탱? 한 번씩 250짜리 어그 뭐... 어, 탱커다 체력 300인데 누군데? 누구 걸로 한니버톤이네 근데 얘가 무기가 칼밖에 없다 어 칼이 별론가? 이속도 느린다 음. 그냥 애들에 비해서 느리다 이속이 탱커다 다른 건뭐 뭐 있냐? 이거 하얀 건 별로 드나? 인필트레이터 야인필트레이터 체력이 병신이다 이건 뭐 하는 놈이지? 어. 민규건 체력 병신이다 가디언, 잠깐만 어. 스킬 좀 알아보자 가디언 어딨니? 브롤러지 브롤러 할래니? 체력.. 아니. 그 개많다 이번 스킬이.. 어.. 부스트하는 거고 아 근접 공격하는 애들이 다 그냥 다 피가 맞나 보다 3번.. 그래. 3번이.. 야, 원... 뭐.. 방패.. 응. 방패 펼치기 이런 거 같은데? 어, 그 3번 하면 막아진다 단단해지는데 어. 움직이 엄청 느려진다 어움직이 느려진.. 구속 걸리는 대신에 그거 되더내 써봤다 그거 예 그러면 독 누구 하나 원딜 들어가라 음, 음. 나 사실 원딜 되긴 한데 딜 병신이다 딜량이 금딜하지? 어거 덕구 그, 니가 그거 할 거가 금딜 할 거가 금딜이다. 근데 포탑 저거 사건이 응, 멀쩡서 그거 딜은 좀 사건이 아니야 내일건이 던데 거의 사건인데? 사건이라고? 아. 근데 왜 내일건 같이 생겼냐? 가까이서 에 쏘면은 그철갑바이 분식기도 한 방. 오 아 네일건인데 샷건이나보네 그냥 능력치가 야 이상한 못같은거 날려가지고 이거 그냥 머리에 확 하고 박아버린 응. 스테이플로도 어도그 정도 되겠다 플라즈마 소드 보통 소드 응. 광자검이다 <웃음> 어한 살았다 아은신하일 필요없어 어, 은신 꺼져라 얘아 차라리 어, 어 근데 이거 뭐지 은근히 뭐 효과 이거 장난 아닌데 이펙트 파티클이나 개잘 만들었네 쇼크스미트는 해봤나 스미스 해봤나 연노랑이 쇼크스미스 이게 뭐지? 얘는 나 어떻게 쓰는 지 모르겠더라 약간 바티스트 같은데 어잠스 아이네. 해 봐. 아 근데 이거 에너지 채음 방법이 뭐냐어 그러니까. 아 설명서 읽어 보고 올까 밖에 설명서 있나? 설명서 있나? 어 잠깐만. 아 카이브 멜미터 아카이브 저거 개 쓸데 없던데? 어 어어 어. 룰, 룰 설명 이런게 아니야 픽업 설명인데 여기 혹시 번호가 54번도 있나? 뭐야 아깝다 룰 설명이잖아 이거 진짜 룰 설명 없나? DNA 포탈은 어디 가는데? 어 뭐야 여기 아 개발자 설명하는 데구나 젤룰은 어디서? 밖에 나와서 한번 보고 올까? 아 너무 좋아 효과 똥. <끌> 얘 자꾸 말한다 뭐라 다른 모드를 해보는 게 나을라나? 킬 스택 해볼까? 그러자 셋백은 뭐지? 이거, 이거 보면 통해서 알아 봅시다. 점수 같은 거 어. 뭐, 이거. 킬스택은 그냥, 우리, 우리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냥 그거 한것 같은데. 응. 음. 이거 해볼까? 이캡한번더 해보고, 던질까, 그냥? 응. 이 캡, 이 스케이프 한번더 해보자. 맵 바꿔서. 안 되면 그냥 딴맵 하자. 그래? 어. 야, 차라리. 아,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다 포켓몬 골드 같아. 재밌겠다. 어허. <웃음> 포켓몬 준 모드. 뭐라고? <웃음> 야, 야, 나와봐봐, 아, 니 애들. 맨만 고르자. 그팀 고르는 우와. 데 있으면 나와봐봐. 야, 호탑이 가 음? 강화된다. 음. 아, 모드가 바뀌네. 어디 있냐? 지금 트레이닝 야, 이거 배틀에서 나와봐봐. 야, 맵이 선택이 안 된다. 어. 난 트레이닝이다 어 트레이닝 그러네. 트레이닝 게임 모드가.. 잠깐만 어나 포탑 써야겠다 아니 그니까 게임 모드가 그거 되있나 아니 근데 이스케이프는 내가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보자 망했다 <웃음> 망했는데 야땀맵딴 맵기